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닥터 차정숙 팔아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주 토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제 차정숙은 서인호와 최승희가 불륜이었다는 것을 알아 버렸죠 차정숙이 간이 안 좋아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상황 에서도 서인호는 학회에 참석한다며 최승희와 놀러갔습니다 서인호는 아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간을 이식해주지 않은 아주 못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간에 대한 일들이 또 나오고 결말에서 차정숙과 최승희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구화예고를 보면 최승희가 갑자기 배쪽을 움켜쥐면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스트레스나 뭐를 잘못 먹어서의 통증이라면 저렇게 예고편에까지 나올 건 아니겠죠.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주요 장면으로 나온 것인데요. 최승희와 차정숙은 비슷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둘다 서인호라는 인간 말종을 만났고 같은 나이에 딸이 있고 이제는 아픈 부위까지 똑같이 되는 것이죠. 최승희는 간암 수준의 매우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차정숙과 마찬가지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최승희는 서인호에게 간 이식을 요구하지만 서인호는 이번에도 거절하겠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말이죠. 최승희는 그제서야 서인호라는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힘든 상황이 되어봐야 진정성을 알수 있는데 서인호는 아픈 최승희를 버려버립니다. 최승희는 분노와 실망을 넘어서 서인호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게 되죠. 최승희가 세상살이를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할때 차정숙이 그녀의 곁에 나타납니다. 서인호와 차정숙이 간 이식호환이 가능했었기에 차정숙과 최승희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의학적인 가능 여부 부분을 떠나서 비슷한 길을 걸어온 차정숙과 최승희이고 작품의 좋은 결말을 위해선 차정숙이 용서하고 최승희가 반성하며 두 사람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것이 필요하기에 차정숙이 최승희에게 간을 이식해주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승희는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오고 비겁한 남자 서인호를 차버리겠죠. 서인호는 차정숙과 최승희 모두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모습으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승희는 차정숙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이고 차정숙은 그런 최승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서를 받아주는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최승희가 간암에 걸리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차정숙과 최승희의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생각해보셨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